는 랭크, 에버리지를 선택해 주시고 총점이 가장 작은 사원이 1등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름차순이죠. 총점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오름차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치시면 가장 낮은 점수가 1등이 됐고 2등은 두 번째로 작은 값이죠. 그래서 1등에서 2등으로 가면 132, 134로 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A13셀에서 이수자의 수를 라고 했죠. 근데 count는 숫자만 셀수 있으니까 쓸수 없죠. sum은 합계고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라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쓸수 있는 거는 countA, countIf 이런 걸쓸수 있는데 지시한 함수에서 countA가 없기 때문에 countIf로 푸시면 됩니다. 먼저 카운트 A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는 카운트 A. 바로 여시고 범위를 지정하면 이 수자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명이 맞죠. 이번에는 카운트 IF를 써 보겠습니다.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죠. 이 수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조건은 이수니까 쌍따옴표 이수를 적으셔도 되고, 이수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4명인 걸셀수 있습니다. 근데 맨 뒤에 명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함수 뒤에 e n 연산자 쌍따옴표 명을 적으면, 4 뒤에 명자가 오게 됩니다. 엔터. 문제를 풀때 여기에서 읽기가 불편하면 위에 수식 입력 줄에도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빈 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람 수기 때문에 공란의 개수를 세면 되죠.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 카운트 A는 숫자든 문자든 공백만 아니면 다셀수 있죠. 카운트 블랭크가 공백의 개수를 셀수 있기 때문에 는 카운트 블랭크를 쓰시면 됩니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가로 닫으면 공백의 개수인 3개를 셀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로 뒤에 end 연산자로 명을 붙여 주겠습니다 쌍따옴표, 엑셀에서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 줘야 됩니다 명이라고 써 주시고 엔터 쳐 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의 인원수를 구하겠습니다. 는 count if 가로 열어주시고 필기 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조건은 땅 따옴표에 묶어서 쓴다고 했죠. sum if, count if, a v e r a if 전부다 if 앞에 다른 함수명이 오는 함수들은 조건란에 쌍따옴표로 조건을 묶어서 씁니다. 크거나 같다 80 적어주시면 80 이상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필기가 80점 이상인 사람은 두명입니다 그리고 실기가 80점 이상인 사원의 인원수를 합하라 그랬죠. 더하기 COUNTIF 실기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80 쌍따옴표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필기에 2명 실기에 1명이니까 3명이 맞죠?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명을 해주겠습니다. 총점에서 가장 큰 점수와 세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라 그랬죠. 는 맥스 가로 열어주시고 총점의 범위를 씌우면 최고점이 구해지겠죠. 빼기 라지 총점의 범위에서 콤마 3이라고 적으면 세 번째로 큰 값이 구해져서 최고점과 빼기가 돼서 차이 값이 나옵니다.